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트 MD, LED 면발광 타입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브라비오 LED 튜닝입니다 할로겐의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과 함께 노란 라이트 색온도를 시원한 LED로 변경하는 것과 더뉴아반트 MD용 LED 면발광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이고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조사각은 우측 상향으로 틀어져 있으며 칸델라 수치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각이 상향을 비추고 있기에 조사각을 규정값 안으로 조절 후 확인하면 수치는 훨씬 더 낮게 측정되었을 겁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아반떼 MD 시리즈는 헤드라이트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오늘 작업의 주 목적 중 하나인 LED 미등 생성 자기인증 LED 장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LED 미등을 지원하는 프로젝션 타입 할로겐 헤드램프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리페어 커넥터는 6핀인데요 후기형은 8핀을 사용하기에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브라뷰 LED V1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튜닝 제품입니다 프로젝션 타입 할로겐에 적용된 일부 차량에 장착 가능하며 해당 제품은 차종별 인증을 받았기에 반드시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와 라이트를 모두 탈거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리페어 커넥터는 6필인데요 후기형은 8핀을 사용하기에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했으며 튼튼하게 결속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깔끔하죠? 신품 헤드라이트에서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탈거할 수 있죠 브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딸깍하고 걸리도록 한후 배선은 6시 방향으로 위치시켜주고요 신품 라이트를 장착 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미등과 전조등, 방향 지시 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라이트 보호필름을 제거 후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신품이라 할지라도 조사각이 정확하진 않는데요 서스펜션 노화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사이 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이죠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은 필수입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좌측 헤드램프고요 우측 헤드램프입니다 차량 등록증의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운동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페이스리프트된 순정 헤드램프와 자기인증 LED를 사용해 모두 합법 작업이며 해당 진행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이나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좌측은 알록엔,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어두웠던 야간 시야 개선도 확실하며 LED 전조등의 시원한 색온도와 더불어 LED 면발광해 주는 세련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이상 아반떼 MD LED 면발광 헤드램프와 자기인증 LED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